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 노래하게 얼마나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못 들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 심장이 춤을 추면서 오,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고 설레게 하나요 아염없이 오늘 밤 잠이 오질 않네요 보고 싶은 그대여 <목소리>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들어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얼마나 얼마나 잠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에 춤을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자꾸 서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고소